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ESTP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INTJ 유형이 상당히 진지한 사람이라고 했죠? 이 ESTP 유형은 완전히 반대예요 진지한 거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ESFP 유형과 더불어 가장 잘 노는 유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두 중에 딱한 유형만 선택해야 한다면 ESTP 유형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16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잘 노는 한마디로 노는데 두 같은 사람이 바로 ESTP입니다. ESTP는 SP그룹에 속하는 유형이에요. 디오니소스 기질이라고 했죠? 포도주의 신, 술의 신입니다. 쾌락주의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개미가 아니라 배짱입니다. 이 SP그룹 내유형 네 중에서도 이런 성향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ESTP예요. 일단 내양형은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외향형은 드러내죠. 그래서 그냥 딱 봐도 ESTP, ESFP가 잘 노는 사람들이고요. 이두 유형을 비교해보면 ESFP는 잘 놀긴 잘 노는데 남 생각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배려심이 있는 사람 사람입니다. 내 팁은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타인이 어떻게 느끼는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잘 모를 때도 있고요. 알게 된다고 해도 크게 개의치 않아요. 그러든 말든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재미있냐 재미없냐 이거예요. 그냥 본인이 재미있으면 엄청 신나서 놀고요. 재미없으면 바로 접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앞에서 그 얘기를 한거예요 애티비 노는거 1등이고 FP가 2등이라고요. 둘다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다고 했죠? 근데 뭐가 다르다고 했어요? FP가 다정다감 하면서도 관심받기를 좋아하는 아이 같다면 애티비는 개구쟁이 장난꾸러기 아이 같다고 했죠? 말하자면 ESTP가 좀더 활동적이고 충동적인 면이 강하다는거예요 이게 좀 심해지면 상당히 거칠거나 격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애티비 중엔 아주 터프한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는 MBTI의 센케들을 ET 유형으로 보는데요. ETJ, n t j ENTp, e 이죠요사에 ETJ, n t j 가 진지한 쪽이라면 ENTp, 엔틱, ETp은 상대적으로 그런 면이 덜하고 장난기 같은 게 섞여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e t 브은 전혀 센케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많아요. 혹은 반대로 엄청 센케처럼 보이든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람마다 다른 거죠. 장난치는 것만 좋아하는 ETp 있는가 하면 싸움꾼 비슷한 느낌이 드는 e t 브도 있습니다. 이 스펙트럼이 다른 유형에 비해 더 넓다고 보는 거예요. ESTP를 대표적인. 인싸유형 중에 하나로 보기도 하는데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잘 놀아서 그런거예요 친구들이 놀려고 모였을 때 가장 잘 노는 사람이 애티블 때가 많거든요. 전부적인 유머감각을 타고났다거나 혹은 그런게 아니더라도 하여튼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강한 개성의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일단 뭘 하든 본인이 재밌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재미없으면 안한다는 겁니다.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배려심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인기가 좋냐는 겁니다. 바로 이런 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있으면 심심할 겨를이 없고 계속 웃기거나 뭐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거죠. 아까 에티브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했잖아요. 장난을 좋아하는 에티브랑 싸움꾼 느낌의 에티 사실 ESTP라면 두 가지 특성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 비율이 조금씩 다를 뿐이죠. 그래서 예컨대 직업이 개그맨인데 의외로 터프한 면이 있거나 혹은 상당히 거물로 알려진 사업가인데 농담 잘하는 걸로 유명하다. 이러면 한 번쯤 ESTP가 아닐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대체 없이 볼수 있어요. 저렇게 노는 걸 좋아해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지? 근데요. 사실 이 험한 세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ESTP예요. 왜냐하면 이사람 아주 일찍부터 그 세상을 경험해 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게 사회를 말하는 거죠. 만약 어렸을 때부터 찐 ESTP였던 사람이 있다면 다른 어떤 유형보다 더 일찍 이런 걸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한테 사회란 가족 외에는 주로 친구들 이 친구들하고 허구헌 날 놀면서 세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잘 알게 되는 거예요. 혼자 책만 읽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지식을 온몸으로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길거리 지식이라고 하죠. estp를 비롯한 sp들을 경험주의자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애티은 일단 뭐든지 그냥 부딪혀보는 사람입니다. 재밌겠는데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식이에요.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바로 행동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험가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보다 주먹이 아니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뭔가에 흥미를 느끼면 곧바로 움직이죠. 이게 너무 빨라서 어떤 좋은 게 있으면 순식간에 애티 차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 사람들이 할까 말까 망설이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는지 이제 막 눈치채고 있는데 이미 애티브는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 종료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ESTP가 사업가 기질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기회 포착이 아주 능합니다. 왜이 사람들이 이런 게 발달한 거냐면요. 너무 많이 놀아봐서 그런 거예요. ISTP도 그렇지만 ESTP 역시 남자들한테 많은 유형들입니다. 여자의 t v 라면 보이시한 편이고요. 개구쟁이, 장난꾸러기라고 했죠? 사내 아이들이 뭐하고 놀겠어요? 거의 대부분 승부를 내는 게임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축구, 야구, 농구, 탁구 이런 스포츠들이 다 그런 거고요. 컴퓨터 게임도 그런 거죠. 맨날 이런 거 하면서 논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시간 낭비일 수도 있지만 개중엔 그 이걸 통해 뭔가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배운다기보다는 뭐랄까? 몸에 밴다거나 할까요?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애티브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를 본인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자전거 잘 타는 아이한테 그거 어떻게 타는 거니? 하고 물어보면 저도 처음엔 잘못 탔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던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몸에 배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주변에 미세한 변화를 빠르게 알아채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눈치가 빠른 거죠. 근데 앞에서 애티브 상대가 뭘 느끼는지 관심도 없고 잘 모를 때도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확실히 공감 능력 같은 건 별로 없는 편이죠. 하지만 다른 면에는 고도로 발달 된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감정이 아니라 의도를 귀신같이 파악하는 게 있어요. 심지어 상대가 생각하기도 전에 알아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음 수를 예측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스포츠에는 페이크라는 게 있어요. 축구에서 공격수가 수비수를 젖칠때 하는 동작이나 격투기에서 상대의 가드를 무력화시키는 동작 같은 겁니다. 일종의 속임수죠. 이걸로 상대를 유인한 후에 생겨나는 빈 공간이나 틈을 노리는 겁니다.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동작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몸에 밴 거지. 근데 이런 게 비단 스포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비즈니스나 정치 같은 영역에도 적용되곤 하는 겁니다. 사업이나 정치 역시 일종의 거대한 게임 같은 거라고 할수 있거든요. 목표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의 게임이죠. 당연히 승자에게는 커다란 보상이 주어지는 거고요. 이런 전체적인 구성도 그렇지만 실제로 하는 일, 디테일 자체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정치가나 사업가가 하는 딜. 협상이란 게 그런 거죠. 공을 차거나 주먹이 오가는 건 아니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내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아무리 상대의 패턴을 연구하고 대비를 하고 전략을 짜도 실제 시합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스포츠의 세계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동물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수많은 실전 경험에 의해 다듬어진 동물적인 감각. 상대 몸짓, 눈빛, 말투 이런 걸로 순식간에 의도를 파악하고 허점을 파고드는 감각 이런 게 발달한 사람 중에 에티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티비 도박 같은 것과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고스톱이나 포카 같은 게임에서 내패를 숨기고 상대의 패를 읽어내는 게 실력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패가 안 좋게 들어와도 뻥카쳐서 판을 쓸어버리곤 하죠. 예스티비 추천 직업으로 경찰관 소방수를말하고는 하는데요. 확실히 잘 맞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 성격대로 살아도 적응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재능이 있다면 스포츠 선수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사업가나 정치가로 성공하는 애티비도 있습니다. 왜 이런 직업들이 잘 맞는다고 하는지 아시겠습 ]겠죠? ESTP의 또 다른 특징은 극현실주의자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생각을 거의 안 해요. 자학 같은 거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편이죠. 그래서 겉보기에 멋진 걸 아주 좋아합니다. 멋진 물건이나 사람을 좋아해요. 에티본인이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ESTP는 16가지 유형 전체 중에서 간지력이 가장 강한 편입니다. 폼생폼사 스타일이에요. 외모에 신경을 쓰기도 하지만 스타일 자체가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의외로 순수한 면이 있어요. e s f p 랑 비슷하게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다고 했죠. 성격이 급하고 직선적이라 어떻게 보면 남 생각도 별로 안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인데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에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마치 철없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 들곤 하거든요. 어쩌면 ESTP는 어른이 된 후에도 계속 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다만 놀이의 스케일 게임의 스케일이 엄청 커졌을 뿐이죠. ESTP 중엔 친구들과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꽤 있어요. 엄마한테 혼난다는 걸 알면서도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던 그 꼬마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ESTP 마음속에 그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16가지 유형에 대한 소개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ISTJ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